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지가율 상승률 1위를 3년 동안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은 다 상승했는데 제주도만 유독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런 부동산 시장에 최악의 악재를 맞이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2020년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제주 알마켓에서는 2020년 제주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그로 인한 부동산 투자의 성공 전략은 어떤 것인지 몇것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주부동산 전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제주땅값 전망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 제주땅값에 대해서만 전망을 하느냐라고 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제주도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시장도 같이 예상해 볼수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위에 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토지값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 0 2 0년의 제주땅값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주택과 아파트의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볼 자료는 2019년도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지역이 바로 제주도였다. 제주도가 마이너스 0.44%의 집값 변동률을 보였다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국에서는 집값 변동률이 다 플러스로 다 상승을 했지만 제주도만 유독하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악재가 왜 2019년도까지 계속 됐을까 그리고 2020년까지는 내 제주도가 이런 악재가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 국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제주 알맞게 날리고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도 제주 땅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네, 오늘 제가 속 시원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가는데요. 어, 무조건 오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제주도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총네 가지의 어, 요건을 먼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전략까지 전달해드리게 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르긴 오르되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런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도.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자금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토지 보상금이 최소 3조 7천억 원이 어, 풀리게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유동자금이 풀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2020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되는 어, 공원일몰제와 도로일몰제에 대한 토지보상이 어, 제주도에 1조 4728억 원이 실행되고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일몰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매일매일 한 250명 정도 토지 보상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자금들이 1조 4728억원이 제주도 시장에 풀리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유로는 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건설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지가 지금 현재 어, 건설에 대한 부분들과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과 첨단과학산업단지 두 개를 합쳐서 1조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지 보상금 보겠습니다 미불농지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아직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어, 그런 토지가 1조 2천억 원의 보상비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3조 7천억 원의 유동 자금들이 다시 지금 현재 현금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것 ...들이 재현이 되는게 바로 2020년이다 라고 하는게 토지가격을 상승하는 첫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 토지에 대한 상승이 될수 밖에 없는 두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관광도시가 되겠습니다. 총 26개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 현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24개가 국내외 부동산 자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2개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4개에 대한 부분이 최소 20조 이상이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투입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장들이 어떤 현장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2019년도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던 부동산 개발 현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현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와. 이제 거의 뭐 많이 알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게 되면 1부터 11번까지 보게 되면 영어교육 도시 이제 알고 있는 현장이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현장 이 되겠고요 색달 해변 리조트 중문 해변 리조트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해스케어 타운도 마찬가지 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드림타운은 올해 4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묘산봉 관광지 진행 중이고요. 삼매봉 밸리도 진행 중입니다. 부영랜드 워터파크 중문부영호텔 중문부영호텔 그래서 부영에서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2019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4월달에 드림타워가 어, 중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제주시 노용동 어, 지금 현재 노용오거리 제주도의 가장 핫한 지역에 드림타워가 이제 오픈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만 해도 지금 현재 5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쓸수 있는 최대 핫한 장소가 바로 드림타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2019년도 이전에 개발이 되고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사업들이 총 11개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형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본들 자체가 20조 이상인데 19년도에만 11개 사업지가 있게 되고요 어, 올해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개발 현장을 보겠습니다. 총 5개의 현장이 있는데요. 제주 연동의 복합시설이 있게 되고요 두번째는 신화령금수산장이 한림은 금악리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 현장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제주 동물테마파크 지금 현재 한참 그 반대시위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할수 있겠는데요.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에 동물테마파크가 올해를 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대 워낙 많아서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우리들 메디컬 골프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상여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타운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에 어, 메디컬과 골프를 같이 이제 혼합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제주 롯데 리조트가 색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개발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현장이총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제주 오라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여되는 자본이 5조, 5조 5천억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본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자본 검증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지금 소송이 붙어서 굉장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워낙에 큰 어, 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어, 이제 이 부동산 개발 현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현장이고 가장 큰 어떤 어, 자본이 투입이 되는 현장이라고 다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주 화복 상급지역이 되어있고요. 세 번째가 프로젝트 에코 조성사업.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제주 사파리 월드 구좌읍 동봉리에 위치한 현장이 되어고요 중문 복합단지와 중문부영타워가 제주 색달동과 중문동에 위치한 위치한 그러한 부동산 개발 현장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2022년에 완공되는 부동산 개발 현장이 마지막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 2호 유원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시 애월 어음리에 위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조 이상의 부동산 개발 투자 자금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제주도에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토지 가격 상승들이 인근 지역의 어떤 어,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들 토지공급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개 국제사업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2026년에 제주제2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규모가 5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40년까지 제주신항이 개항됨으로 인해서 동남아의 관광의 가장 핵심적인 허브지역으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제주신항개발이 되겠고요 2040 10년까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건설 규모가 2조 8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책사업을 인해서 지면제 건설 자금이 어, 무려 5 8 0 0 아니 7조 8천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어, SOC 사업을 인해서 제주도 시장에 풀릴 예정 되겠고요. 일반적인 국내 자본의 부동산 개발 자금이 20조 이상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체에서만 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본들이 무려 어, 국책사업이 지금 현재 어, 7조 8천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투자 개발 자금이 20조 이상이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 대략적으로 한 28조 1조 정도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 투자 자금으로 제주도에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거기 때문에 제주도 토지 가격에 대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주가 지금 현재 인구 어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2015년 16년 대비해서 인구 증가가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지 전체적인 제주 인구 증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러한 여러가지 부동산에 대한 개발 또 SOC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설, 항공, 항만, 물류, 드론, 호텔업, 외식업, IT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45년까지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 전국 2위 지역이 제주도가 된다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디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바로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개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 현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본들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주도다. 어, 최저 20조 이상의 어, 자금들이 제주도에 지금 현재 위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제주 제2공항과 제주 신안 개발 이것이 바로 아, 한 7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전기차와 들어온 블록체인 특구로 제주도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어,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구 증가가 어,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제주도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주도가 어, 토지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 구조적인 부분들 원초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할수 있겠는데요 제주도는 2023년까지 환경자원총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개발로 인해 환경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등급을 매기 위해서는 스물한 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하고요. 지역 환경은 여덟 개로 구분합니다. 생활 환경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하고요. 인문 사회 환경을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총스물개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등급제를 매기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개발. 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인구와 토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비해서 토지의 한정성이 자연환경총량제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토지의 한정성이 규정이 된다. 이것은 2023년까지 극대화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의 한정성이 토지 가격을 상승할수 밖에 없는 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우리가 2020년에 어 제주부동산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환경자원 청량제의 토지 등급이 이제 매겨질 경우에는 매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가 이 제주부동산 투자의 성공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주 부동산에 대한 성공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토지는 지금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매도자는 매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자원총량제 2023년까지 토지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요. 겠두 번째로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2019년도까지 미분양 주택이 아직까지도 소진되지 않고 있는 미분양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고 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0년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는 지역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어있고요. 마지막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도 나머지 아파트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2020년도 제주 부동산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도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해드렸는데요. 총세가지에 대한 부분들 성공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시장,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오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의 토지에 대한 개별성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주 알마켓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 2020년 한해도 부자된 한해 되시기 바라면서 2020년도 제주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